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4월 2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현재 저녁 9시 45분 입니다 오늘은 푸드옵션 대박 터진 날 이었죠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니나 다를게, 요 어, 제가 예측한대로 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폭락하고 있죠, 그죠? 60일 선에서 부딪히고, 계속, 전일의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계속 출세 하락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9,000, 7,000억 주식을 매도 쳤죠. 그 다음에 선물은 3,000억을 매도를 쳤습니다. 예, 프로그램 매도도 5,555억 나왔고요자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63% 벌어졌죠. 예, 계속 벌어집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다 하락입니다. 홍콩지수 마이너스 4.13% 하락. 니케이 선물 마이너스 1.90% 하락. 우리나라만 하락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리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죠. 저희 카페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때 금리 쇼크도 있었고, 음. 자, 이 금리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올라간단 말이죠. 음, 0. 엄청나게 올라간단 말이죠. 5월 5월 달에, 5월 달에는 0.5% 오르고, 그렇죠? 음. 그 다음에 6월 6월 7일에 2회 연속해서 총 0.75% 이렇게 오른다 말이죠.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 응. 음. 로러나 뭐, 전 세계 금리가, 뭐전 세계 증시가 지금 대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FOMC가, 그죠? 음. 그게 뭐기정 사실로 되었다고 하니까 3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도래했다고 하죠. 그러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올라 올라갔던 거다내려 갑니다, 그렇죠? 자, 이, 이, 이 상태에서 올라간 건데 300포인트까지만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121 선을 지지하고 있죠, 그렇죠? 월봉상 121 선을 지지한다 말이죠. 이렇게 하락할 때는 이까지 하락한단 말이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하락을 했고 좀 특이한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121 선에 부딪힐 겁니다. 지금 현재 상으로는. 289인데, 이렇게 이제 올라간 그림이니까 300포인트까지는 가겠죠. 이 올라갔던 세력이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300포인트 정도에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00포인트 같으면 지금으로 48포인트죠. 그죠? 48포인트인데, 8포인트씩 6848, 6일이면 내려갑니다, 6일. <웃음> 8포인트짜리 6일이면 내려갑니다, 300포인트까지. 오늘은 6포인트 정도 내렸죠, 그죠? 마이너스 6.20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흐름을 보고 이 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맨날 뭐 5분봉 차트나 이런 걸 보고 매매하니까 큰 흐름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외국인들은 또, 콜 어, 옵션도, 콜 옵션은, 뭐, 뭐, 막판에 지금 뭐 22억인가 매수를 했는데, 푸드 옵션은, 음, 지금 막판에 좀 사긴 샀는데, 8억을 매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클리 콜 옵션은 12억을 매수를 했고, 상방으로 갈지 뭐할 수는 없는 거죠. 내일 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 오늘 또 나스다연도 어떻게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자 금융투자도 2300억 매도를 하고 있죠. 뭐 지금은 누가누가 누가 주식을 먼저 파느냐 이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푸드 옵션에서 대박을 터졌는데, 자, 위클리 옵션 한번 볼까요? 위클리 옵션. 음. 위클리 옵션이, 음, 뭐, 200%. 그죠? 200%. 음. 자, 뭐, 300, 위클리 옵션, 푸드 옵션 짜리, 340포인트 짜리는, 행사 가격이 340포인트 짜리는, 252%. 자 이게 4월 21일날 종가가 0.08 이었습니다. 이것이 0.60 입니다. 7,8은 오시면 7배 터졌죠. 배. 저번에 제가 350포인트 짜리 이런게 0.54 짜리가 10배가 터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0.54 짜리가 지금 3.29 입니다. 지금 6배가 터졌어요. 배. 엄청나죠? 예. 그래서 이때 양매수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계속해서 지금은, 음, 추세 하락장입니다. 추세, 하락추세장. 하락 하락추세장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긁어가야 되죠? 지금은, 어, 당일 매매하는 날이야. 한, 그런, 음,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 오버를 해야 되는 시절이죠. 소액이라도 오버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 음, 저희 카페 있잖아요. 신기한 선물 옵션 네이버에 예전에 전에 올려드렸던, 음, 내 보면은 자, 이렇게 폭도를 하게 된이 원인은 뭡니까? 전부 다 이거는 오버한 겁니다, 오버. 추세장일 때, 이제 상승 추세장이었죠. 이렇게 수익이 커집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그런 데이터를 다 남겨드려놨어요, 제가. 그죠? 1월 29일 날짜로. 아 9배도 터지고, 이런, 음. 자, 이런 게, 이게 보세요. 이 거의 누적 수익이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을 만들었어요. 이거 엄청나죠, 이거. 1월 10일, 뭐, 이렇게, 상승하는 그때였습니다. 이제 오버를 했을 때, 크게, 이렇게, 폭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시면, 추정 자산이 113억입니다. 113억. 1억으로 출발했던 게 113억이 된 거예요, 지금. 113억. 추정 자석.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 그때 또 팔았네, 이거는. 거의 꼭지였을 것 같아요, 지금. 주식을 그때 1조 4천억을 팔았어요, 이게 그리고 골 옵션은 110억을 매도, 양매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꼭지가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이 엄청난 교육 자료가 되는 거죠. 꼭지의 꼭지에 왔을 때 이런 그림이 나타나네요 외국인 1조 4천억 때려버리고 선물은 뭐 1,900억 매수를 했는데 콜옵션하고 풋옵션을 양매도로 한다며 그죠 이렇게 완전 꼭지 왔을 때 이게 이제 꼭지 왔다는 신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외국인의 포지션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죠? 이런 귀중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상승 흐름일 때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 확대되죠, 그죠? 이런 모습을 볼때 간접 경험을 얻고 꼭지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세장일 때, 자, 계속, 저, 매수로 가지고, 보세요. 이거는 지금 한 계약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중간에 다, 청산을 했죠. 그죠? 이게 뭐, 이게 1.77짜리를 매수했던 게, 14.50입니다. 14.50. 14.50. 응? 7배. 그죠? 8배죠? 수익률이 718, 718%인데.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오버 했을 때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아주 귀중한 자료를 이렇게 매매일지에 올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야만 이 오버를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0.52 짜리가 4.18, 8배 터진 날이죠. 언제? 1월 30일날, 그죠? 1월 30일날, 1월 30일날, 2021년 1월 30일날, 이렇게. 자, 이런 음, 교육자료를 남기고 동영상까지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카페에 오시면 이렇게 이런 걸다 보실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공 투자하셔서 이번 하락장에 큰 수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위클 옵션 거죠? 위클 옵션. 이런 게 이제 0.60짜리 이런 게 뭐 다섯 배나, 뭐열 배가 터지고, 뭐 이러죠, 그렇죠? 자 이번 위클옵션 만기일 날또 대박이 터질지 한번 지켜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월봉 차트에서 장대 언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장대 언봉이 되고 만약에 이번 주도 장대 언봉이 될 것이다. 지금은 거의 그죠? 뭐 십자형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게 장대원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그죠? 행보해왔던 거. 몸통은 작고,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린 이런 행보장에서 이제는 이렇게 몸통이 큰 장대원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이, 이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4월 22일날 선물 1조를 갖다가 매도를 쳤습니다 자 이걸 수익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식을 내다 던져 버리죠 7천억 이거 뭐 도대체 얼만큼 나올지 모르죠 그죠 이거 뭐나오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7천억을 때려 버리니까 오늘 마이너스 6.20% 마이너스 6.20포인트나 추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은 주식으로 장난친단 말이죠. 주식을 던져버려요. 뭘로 수익을 냅니까? 선물에서 수익을, 수익을 이렇게 내는 거죠, 그죠? 선물에서. 이 매도 친거다 수익났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 뭐, 푸드 옵션에서 또 다섯 배, 열배막 터지잖아, 지금. 이런 게 이제 백배 터지게 가면 얼마 됩니까, 이런 게? 어? 2,000억, 3,000억 되는 거죠, 그죠? 100배터 집에는. 아, 이런 식으로 어? 2,000억, 3,000억. 뭐, 주식 손해나더라도 말이죠. 어? 여기서 다 풀어간단 말이죠. 옵션에서, 선물에서 풀고. 이런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의 돈을 다 빼고 한단 말이죠. 어? 주식을 팔아요. 손실 보면서까지. 그죠? 개, 걔 발악을 치잖아요. 어제보다 더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실가를 만들잖아요. 그럼 수식은 손해나는데, 선물에서 수익난단 말이죠.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은 이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도대체. 왜 손실나는데, 낸 데도, 어제의 저가보다 더 밑에 있는 가격으로 때리느냐, 이거죠. 선물에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숨어있는 어도를 아셔야지 여기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푸드 옵션 대박 터진 날을 살펴보았습니다. 추세 하락장에서 이번 청년 열차 끝까지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다 예전에 방송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주봉차트가 장대 온봉이 될 때까지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뭐 좋은 소식 기대하고 성공 투자를 기대합니다. 위클리 옵션 투자전략 회원님은 또. 멤버십 회원용으로 방송을 또 전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이, 이 파생시장에서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